이어서 소독위생관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째 소독이란 무엇이고 자이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주 언급을 합니다. 자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갑시다. 자 소독이라는 것은 병원성 미생물 이 병원성 미생물을 이 생활력을 파괴시키거나 사멸시켜가지고 감염정식력을 없애버리는 이 과정을 우리가 소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방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방부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방부 개념은요. 직접 세균을 죽이지는 못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생물 정식 발육을 억제시키는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멸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이 방부 상태는 가장 억제 발육 정식 발육 억 제 시켜서 사멸까지 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직접 세균을 죽이지는 못하는 정도이다. 약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의 주 관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나오는 것이 살균입니다. 자, 세포를 파괴했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변화입니다. 자, 세포를 파괴했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변화를 우리가 살, 살균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명명합니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자... 멸균 상태는 살균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살균은, 살균보다 더 명확한 상태가 멸균입니다. 자, 멸균 상태는 병원성 미생물 뿐만 아니고 이게 포자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생물을 갖다가 완전히 포자까지 사멸시키는 상태, 다시 말해서 완전 무균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멸균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소독이 무엇이고 멸균, 살균, 방법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독작용에 <웃음>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무엇이냐? 자, 수분이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 온도, 농도, 접촉시간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소독의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강도로 본다면 방부가 가장 약하고요. 그 다음 소독이고 그다음이 살균, 멸균 상태가 완, 완전한 아주 가장 강한 상태의 소독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소독제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소독제가 그 소독의 역할을 나타내는 그 살균 메커니즘 기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자, 이걸 살펴보도록 합시다. <웃음> 우선, 산화제에 의한 산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자, 산화제, 남을 산화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됩니다. 그럼 산화제로서는 염소 소독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수, 오존, 과망간산 카륨자 이런 것들이 산화제로서 산화의 메커니즘으로 소독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강산, 강 알칼리 끓는물을 이용했을 때는 이 가수분의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나오는 것이 단백질과 중금속 염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자, 승홍 HgCl2. 수원화합물입니다 그다음 머큐로크롬 그다음 질산은 자, 이런 것들이 단백질과 중금속 형성을 만들어 버려서 소독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균체 단백을 응고시켜 버리는 알코올 페놀 석탄산 이라고 하는 페놀 크레졸 포말린 자 이런 것들 승홍 마찬가지 균체의 단백질을 중, 단백질과 중금속 형성을 만들어 버리고 단백질을 응고시켜 버립니다. 그다음 효소의 불활성화에 의해서도. 그다음 삼투압을 변화시켜 버리는 경우로 뭐 석탄산 방금 얘기했는 패널입니다. 중금속 염이나 그다음 역성 비누라고 그러는데 일반 비누는 일반 비누와 다른 역성 비누가 있습니다. 자, 역성 비누가 어떤 것인지 뒤쪽에 나올 때 잠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반 비누는 음이온 형태를 띄고 있는 비누입니다. 그런데 역성 비누는 양이온성 비누입니다. 양이온을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탈수 작용으로서뭐 식염 설탕 알코올에 의한 탈수 작용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 위와 같은 메커니즘이 여러 개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효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제 효력을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앞쪽에서도 본바와 같이 온도는 가능하면은 증가하면은 온도 증가에 의해서 소독제 효력은 일반적으로 증가됩니다. 시간에 따라서도 비례합니다. 농도에서도 물론 비례합니다. 그런데 알코올 경우에는 한 70% 농도일 때가 최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다음 접촉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비례합니다. 수분, 수분 증가에 따라서는 감소됩니다. 반비례합니다. 자 이걸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독약의 살균력 측정하는 어, 개수가 일반적으로 석탄산 개수 페널코 에피션트라고 석탄산 개수를 값으로 나타냅니다. <웃음> 자 석탄산 개수라는 것이 페놀의 희석배수, 소독약의 희석배수를 석탄산의 희석배수로 나누었을 때, 그몇 배에 해당되느냐. 다시 말해서, 표준을 석탄산, 페놀을 표준으로 잡았을 때, 이 소독약은 거기에 대해서 몇 배에, 몇 배까지 희석을 해도, 살균력을 표준 살균력을 나타내느냐 희석배수가 높다는 것은 아주 석탄산계수가 높다는 것은 살균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석탄산계수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이건 소독제 살균력 지표로서 다른 소독약의 소독력 평가에 사용됩니다 자, 장티푸스 균이나 구균을 이용을 하고요. 시험균은 장티푸스균이나 포도상구균을 이용하고요. 을 시험균은 5분 이내에 죽지 않고요. 10분 이내에 죽이는 희석배수를 말합니다. 자, 5분 이내에는 죽지 않고 10분 이내에 죽이는 희석배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 석탄산 개수가 높을수록 살균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온도는 20도씨에서 실험을 합니다. 소독방법별로는 물리적인 소독방법에서는 가열방법이 있습니다. 가열에도 근열상태에 가열하는 방법, 수열 상태에 가열하는 방법, 습열 상태에 가열하는 방법. 자, <웃음> 이 방법을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열상태는요자 소각이 가장 완전한 멸균법이 됩니다. 특히 1급 감염병 환자 사체는 이와 같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 화염멸균으로서는 알코올램프나 가스 버너 자 이런 것들은 화염멸균이 가능한 금속제나 유리제, 자재, 기, 자재류에서는 20초 이상의 불꽃 속에서 화염멸균을 합니다. 그 다음 근열멸균법으로서는 요 드라이오븐을 사용하는데 을 160에서 170도씨에 1시간 내지 2시간의 조건으로 건열멸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별멸균은 일반적으로 자비 소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도시에서15 내지 30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이 식기 도마 의류 도자기류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 소듐 하이드로전 카보네이터 다른말로 중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중탄산나트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것을 1 내지 2% 물에 녹여서 첨가하면 살균력도 강해지고요. 금속 부식도 방지할 수 있다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 유통 증기 소독 경우에는 100도씨에서 한 30에서 60분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간을 멸균 방법에서는 80에서 100도씨 80에서 100도씨 15분에서 30분석 3회 이상 반복으로 멸균을 하는 방법은 자이 반복할 때 멸균 효과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고압증기멸균입니다 자 이걸 오토크레이브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는 고압압력 자 15파운드 압력에서 온도는 121.5도 정도 올라갑니다. 압을 가하면서 수증기가 온도가 121.5도 정도 올라갑니다. 여기에 한 20분간 고압증기 멸균을 하면 은 이때 아포 형성 멸균에도 사용되고요. 의류기구, 고무제품, 약품 등 아주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고압증기멸균입니다. 그 다음 저온소독 방법으로는 우유 경우에 63도씨에 30분 아니면 은뭐 아이스크림 60도씨에 30분 포도주 55도씨에 10분 자 이런 조건에서 저온소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고온단시간살균법이 71도에서 75도 15초 우유 살균에 이용됩니다. 그 다음 초고온 순간 살균법으로 130에서 135도 2초간 청량 음료나 우유 살균에 이용됩니다. 광선조사 방법으로는요. <웃음> 결핵근, 티프스, 뭐 패스트균 이런 것들 10 내지 15초 단시간 조사로 일광소독법으로서도 사멸됩니다. 그 다음, 적외선 조사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65나노메타 영역의 자외선, 아, 적외선이 아니고 자외선 유비 빛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물공기 소독에 이용됩니다. 자,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균종에 효과적입니다. 물론,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피조사물에 어떤 변화를 주지든 주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자외선 살균 등의 적정 거리는 50, 물체로부터 50cm 이내입니다. 짧은 거리에서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피부조사 시에는 자 이게 붉은 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 조사 눈에 조사된다면 결막염 각막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균실이나 수술실 제약실 식품 제조 공장 내부의 공기 살균에 이와 같이 자외선 조사법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 방법으로서는 가열을 할때 자 쉽게 어떤 변화돼 버리는 경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자 여과 방법을 주로 쓰는데 자 여과기를 이용을 해서 자 여과를 시킵니다. 자 주로 바이러스 제거 자 가열에 의해서는 성질이 변하기 쉬운 물질 소독에 사용. 하고 바이러스 제거는 사실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여과할 수 있는 정도의 여, 여과할 수 있는 여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 바이러스는 아니고 세균 정도의 사이즈가 큰 세균 정도입니다. 이때 주로 아미노산이나 혈청 제제 뭐 수액제의 소독을 하기 위한 예과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 가열하지 않는 소독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방금 보신 뭐 일광소독 방법, 자외선 살균 방법, 그 다음, 방사선 멸균 방법. 자, 방사선 멸균 식품에 조사했을 때 미생물 살균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살균력이 강한 순서는 감마선이 가장 강합니다 그 다음 베타선 그 다음 알파선 입니다 주로 선은 에, 종은 코발트 60